응니저 아, 응. 응. 뭐 찍어? 난 이제 내짐버 올려 줄게 아, 됐어. 뒷모습 뭐도러야앞모습이더 예뻐 우리. 그럼 앞으로 내가 가면서 뒷걸음질찾서 찍어 줄까? <웃음> 야, 야외는 되게 저좋잖아 여기 좋네, 진짜로. 처우에도 있고, 아, 군데군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구나. 올라가 봐줘야지, 또. 내려가? 아니, 아니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갔어. 올라갔어. 응. 어디로 가? 왼쪽, 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야, 감나무봐라 코로나. 아니야. 야, 코로나 송곳지 않아, 타이거는. 이쁘다. 응. 어디서 샀어? 우리 들이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거야. 그거는. e pizza? Oh, white pizza. I'm a b o 이 p 이 z z a y o u r 보이 o i n g 이 o take a boy pizza. I don't know. I 기 o n t know. 이 o u r e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e 쁘지 않아? 어, i z 그래, 잠깐만. 밑에서 우로우에서 아래로. 한번 해볼까? 아래에서 봐 조금 더 내려가서. 잠깐 보자고. Thank you.